세계외과 코너, 이번 시간에는 중앙 카리브해의 급소국가 세인트키츠 네비스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였던 17세기 중엽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15세기 후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한 세인트키츠 네비스 지역은 17세기 초반부터 영국과 프랑스인들이 정착하면서 기존의 카리브족을확산하며 유럽 인구가 늘어갔는데 제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 중 고국이 전쟁의 휘말림에 따라 프랑스와 영국 정착민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에서 영국 군대의 와츠 총독이 전사하면서 영국은 세인트키츠에서 떠나 네비스로 도망쳤고 프랑스는 네비스를 빼앗기 위해 노력했지만 영국이 프랑스를 막는 데 성공하면서 세인트키츠 지역에서는 프랑스가, 네비스에서는 영국이 주둔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1670년대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세인트키츠 네비스 전역을 차지하기 위해 본국으로부터 수많은 함대와 병력을 보내면서 전쟁은 양측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1690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당시 네비스의 수도였던 제임스타운을 파괴하였습니다. 제임스타운의 피해는 극심하여 결국 도시는 완전히 버려졌으며 수도는 남쪽에 있는 찰스타운으로 옮겨졌습니다. 영국의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프랑스는 1705년 앙리 루이덜 샤바나크 제독이 네비스의 프리깃 베이에 상륙하여 영국 구역을 약탈하며 600에서 700명에 이르는 노예를 빼앗았고 이듬해인 1706년 성금요일에 피에르 르모인 디베르빌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네비스를 공격하면서 찰스 요새를 함락시킨 후 찰스 타운을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400명의 노예들이 끌려가던 중 말론 힐에서 여러 명의 탈출 및 노예군을 결성하여 프랑스 공격에 효과적으로 저항했는데 프랑스는 네비스를 떠나기 전 설탕 농장을 포함하여 네비스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1707년의 허리케인은 네비스의 추가 피해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네비스의 설탕 생산이 1704년에 달성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를 둘러싸고 프랑스의 우세가 이어지던 중 1713년 유럽에서 에스파냐 계승전쟁을 종결시킨 위트레어트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세인트키츠에 있는 자신들의 구역을 영국에 양도하기에 이릅니다. 1713년에 영국은 세인트키츠, 네비스 전체섬에 대한 영유권을 획득하였고 1720년에 이르러 세인트키츠의 인구는 처음으로 네비스의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1724년 세인트키츠의 인구는 4,000명의 백인과 1,000여 명의 흑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면 네비스는 1,100명의 백인과 4,400명의 흑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국은 1727년에 섬의 수도를 바세테르로 옮겼으며 세인트키츠는 카리브에서 빠르게 설탕 생산의 선두주자로 도약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인트키츠의 상황은 개선되었지만 네비스는 쇠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랜 단일작물 재배와 섬의 높은 경사로 인한 다량의 토양침식은 설탕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1774년까지 세인트키츠의 인구는 1,900명의 백인과 약2만3천명의 흑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네비스는 1 0 0 0명의 백인과 만명의 흑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되어 가던 세인트키츠 네비스에서는 1762년 노예 폐지론자인 제임스 람세이가 세인트 존 카스피테르 교구의 사제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노예 폐지 운동을 펼쳤으며 1781년에 섬을 떠날 때까지 노예복지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1778년 세인트키츠 네비스에서는 카리브의 지역 최초의 리조트 호텔인 바스 호텔이 건설되었습니다. 바스 호텔은 섬의 유명한 온천 중 하나인 바스 온천에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섬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공식적으로 관광을 시행한 첫 번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지로서 네비스의 인기는 증가하였고, 호텔은 1870년대 문을 닫을 때까지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 넬슨 제독, 윌리엄 헨리 왕자를 포함한 영국 상류층이 지속적으로 선호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후 길레스피 형제가 바스호텔을 개조한 후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잠시 문을 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대가 이곳에서 거처하였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경찰서와 치안판사 법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776년까지 세인트키츠는 칼리브에서 1인당 가장 부유한 영국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782년에 일어난 브림스톤 힐 공방전과 세인트키츠 전투를 포함하여 18세기 말에 프랑스의 공격이 일어났지만 1783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공고해진 영국 통치로 세인트키츠 네비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1787년 3월 당시 영국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넬슨 제독이 네비스 의회 의장인 존 허버트의 진료프랜시스 올로드 니스백과 결혼하였고 이들은 몬트필리어 농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윌리엄 헨리 왕자가 들러리를 섰습니다 1807년 영국 내에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중단되면서 1834년에는 노예제가 불법으로 금지되었는데 각 노예에게 4년의 견습 기간이 주어지면서 이기간의 노예들은 이전 주인에게서 임금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네비스에서 약 9천여 명이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세인트키치에서는 약 2만여명이 해방되었습니다. 1835년에 발생한 허리케인과 이어진 1936-38년의 에서 가뭄, 그리고 1837년에 일어난 화재는 네비스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설탕 가격은 원가가 더 저렴한 세계 다른 지역들의 생산량으로 인해 계속해서 하락했으며 1842년에 이르러 네비스는 점차 비옥함이 사라져가는 땅에서 머무르거나 소작으로 생계를 꾸리고 싶어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섬을 떠나면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후 1843년에 여러 번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어서 1854년에 콜레라가 유행함에 따라 네비스에서 800명 이상, 세인트키츠에서 약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872년에 세인트키츠는 국제전신 시스템에 연결되었지만 1925년까지 네비스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1 8 7 1년에 리워드 제도 식민지 연방은 선출되는 의회의 시대가 끝나고 임명되는 의회로 바뀌었음을 의미하였고 1883년 세인트키츠, 네비스, 잉글라 정부는 세인트키츠 의회로 합쳐졌는데 의회의 10개 의석중 네비스가 2석, 그리고 잉글라가 1석을 가졌습니다. 1912년 세인트키츠 설탕 생산자 협회는 설탕 정제를 위한 중앙 공장과 운송을 위한 철도를 건설하였고, 1917년에는 세인트키츠에서 런던 일렉트리 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1896년에는 세인트키츠의 전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1913년에 접어들어 네비스로 확대되었으며, 1912년에는 네비스의 최초의 자동차 포드 모델 T가 들어왔습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면 생산이 설탕을 보완했지만, 옥화해충이 나타난 이후 쇠퇴하였고 세계 대공황에 따라 토지들이 버려지거나 세금을 내지 못해 징발되면서 네비스에서는 정부가 최대 토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사람들의 생계를 유일하게 지속하는 설탕산업은 국가에서 오로지 하나의 산업의 자원을 쏟아붓는 형태로 안정적인 농민계층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대공황이 몰고 온 설탕 가격의 붕괴는 세인트키츠 네비스에서 조직적 노동운동의 탄생을 촉발시켰는데 1932년에 샌디포인트의 토머스 맨체스터가 조직한 노동자 동맹은 대중의 좌절감을 이용하며 1935년부터 1936년에 일어난 노동폭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40년에 새로운 지도자 로버트 르웰린 브레드쇼에 따라 세인트키츠 네비스 무역노동조합으로 개명하면서 조합은 정치단체인 세인트키츠 네비스 노동당을 설립했으며 1946년에 브레드쇼를 입법부에 진출시켰고 노동당은 3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정치를 장악하게 됩니다. 섬들은 계속해서 리워드 제도 연방으로 남아있다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서인도 제도 연방에 합류했으며 서인도 제도 연방에서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앵길라라는 개별 국가로 로버트 브레드 쇼는 이 짧게 유지된 국가에서 재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1967년 섬들은 영국의 준 국가가 되었는데 같은 해에 앵글라는 세인트키츠 야당인 국민행동운동 P&M의 n 지원을 받아 분리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양 세력은 서로 협력하며 쿠데타 시도로 앵글라 근거지에서 섬을 침략하였고, 앵글라는 1971년에 연방에서 분리하게 됩니다. 한편 노동당의 브레드쇼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 정부는 1972년부터 서서히 국가통제주의적 접근으로 변모했는데, 모든 설탕농지를 정부가 매입하면서 1976년에는 설탕공장이 국영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서 주도한 전기요금 인상에 맞선 시위가 좌절된 후 과거 토지 소유자들의 가족과 지지자들에 의해 브래드쇼의 통치에 맞선 반대 세력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자신들의 섬이 소외되고 있으며 더큰 이웃섬에 의해 수입, 투자,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 네비스에서 특히 거셌습니다. 블레드쇼는 계속 네비스의 불만을 무시하였고 노동당에 대한 네비스의 화멸감은 결국 노동당이 권력을 잃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1978년 블레드쇼가 전립선 암으로 사망하면서 과거 그를 보좌했던 폴 사우스웰이 뒤를 이었지만 1979년에 미심쩍은 상황으로 세인트루시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임시 총리였던 폴 사우스웰이 죽은 후 노동당의 다음 권력 서열이었던 리류웰리무어가 선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우스웰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품었으며 다음 해에 열린 총선에서 사람들은 보수층인 PMA에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노동당의 혼란을 이용하여 PAM은 세인트키츠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네비스에서는 시무원 다니엘이 이끄는 네비스 기억당이두 개의석을 모두 차지한 후 PAM과 NRP는 연립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1983년 9월 19일 완전한 독립을 달성했는데 1980년 이후부터 수상을 맡았던 PAM의 케네디 시몬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의 첫첫 첫 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군주로 유지되며 지역에서 총독이 대리하는 방식으로 영연방 내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생 목록 세계백과 코너, 세인트 키츠 네비스의 역사 두 번째 파트로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